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요 명절에 빠지면 안되는 잡채 잡채 만들어 볼거예요 잡채로 응용 버전도 만들어 볼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기는 저번에 살치살 구워 먹었을 때 남아 있던 살치살이 있어 가지고요 그 살치살로 소고기 잡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고기를 포를 떠 줄게요 이렇게 포뜬 고기는 채를 썰어 줄게요 저는 조금 길게 고기를 잘랐는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반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모든 야채는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채를 썰어서 준비할게요. 다음은 당근. 당근도 채를 썰어줄게요. 양파도 채 썰어주고요. 파프리카도 똑같이 채 썰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통통한 버섯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떼가지고 반으로 찢어주면 돼요. 모기버섯은 채를 썰기 힘드니깐요. 그냥 먹기 편한 크기로 대충대충 이렇게 잘라 줄게요. 시금치도 데쳐 줬는데요. 시금치 데치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나물 만들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양념장 준비할게요. 양념장은 진간장 1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여섯 스푼 준비하고요. 설탕은 5ml 스푼으로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넣어 줄게요. 다음으로 참기름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반, 그리고 물한 스푼 두 스푼. 마지막으로 포도씨유 한 스푼 반 스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면 양념장은 준비 완료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할 건데요. 고기 먼저 구워줄게요. 불 켜고 올리브유 살짝 뿌려주고요. 고기에 소금 밑간이랑 후추 밑간을 해줄게요.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고기가 다 익으면 하나 먹어봐야죠 음~~ 고기는 구우면 다 맛있어요 음, 다 익었으니까 옆에 빼줄게요 이렇게 고기를 덜어내고요 식용유를 조금 더 부었어요 그리고 단단한 채소부터 익혀줄게요 당근을 제일 먼저 볶아줄게요 당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은 양파를 넣어줄게요 피망도 함께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야채가 일, 익을 때까지 열심히 볶아주면 돼요 잡채가 야채를 따로따로 볶는 것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잡채 만들 수 있어요 양파랑 피망이 다 익으면 다음은 파프리카 순서에요 파프리카를 넣는 순간 색깔이 너무 이뻐졌어요 야채 볶을 때 약간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살짝 더 채워줄게요 파프리카도 다 익으면 나머지 버섯들을 다 넣어 줄게요. 이렇게 모든 야채가 익으면요. 따로 덜어 놓을게요. 다음으로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을 부어 줄게요. 팬에다가. 제가 만드는 잡채는 팬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잡채 만들 수 있어요. 양념장을 부어 줬으면요. 불을 켜고 양념장을 끓여줄게요 팬에 불을 다시 켜고요 불려 놓았던 당면을 부어줄게요 저는 300g의 당면을 불렸고요 이 불린 당면을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줄게요 중간중간 면발이 얼마나 익었는지 확인하면서 익혀주셔도 돼요 이렇게 기름이 좀 남아있는 곳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은 면발이 살짝 코팅되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당면이 잘 불지도 않거든요 5분에서 6분을 삶아줬고요 물을 버려줄게요 물기를 잘 털어주셔야 돼요 당면을 냄비에 넣어주고요 아까 볶은 고기랑 야채도 모두 넣어줄게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야채 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리고 물기를 꽉 짜놓은 시금치는 살살 살 풀어줄게요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을 반만 부어주고 무칠게요와 이게 지금 엄청 뜨거워요 두꺼운 장갑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두꺼운 장갑이 없어서 와 이거 집게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양념장 반을 또 부어줄게요 양념장이 처음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보면 야채랑 당면에 배어서 딱 적당한 만큼 남아요 잘 비벼졌으니까 한 젓가락 먹어볼게요 잡채 먹을만큼 덜어놓고요. 제가 아까 응용해서 만들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잡채가 있을 때 가끔씩 만들어 먹는 건데요. 잡채를 비볐던 팬에다가 고춧가루 한스푼 반 정도 넣고요. 스리라차 소스 한스푼 굴소스 반스푼 물 10g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불 약하게 키고 기름이랑 같이 비빌게요. 약간 소스 느낌이 됐잖아요 이때 잡채를 다시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저만의 스타일의 고추 잡채라고 해야 되나? 매운 잡채 이렇게 해서 비벼주면 약간 빨간색이 돌면서 먹으면 상당히 매콤해요 저는 여기에다가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청양고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접시에 담아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잡채를 라이스페이퍼에다 말 거예요 라이스페이퍼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위에다가 잡채를 올려서 말 거예요 와 생각보다 엄청 뚱뚱하게 말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쪽 접어주고 돌돌돌 말면 라이스페퍼롤이 완성돼요 짠 깨소금까지 뿌려주면 세 가지 잡채요리 완성 오늘도 맛있게 한상 차렸어요 세 가지 버전의 잡채를 만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한 끼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먼저 기본 잡채부터 먹어볼게요 저도 진짜 잡채를 오랜만에 먹거든요 식당 가지 않는 이상은 먹기 힘들어요 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면이 살짝 뭉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양념도 너무 잘 배고 아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랑 희망이랑 버섯이랑 음 이거는 만들어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진짜 아니 명절 때 잡채 만드는다고 손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진짜 편하니까 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깻잎을 갖고 왔잖아요 여기 깻잎에다가 이 잡채를 싸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고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 초장을 넣을 거예요 초장을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혀 다른 음식이지만 제가 살짝 비교를 한다면 살짝 진짜 조금 백순대 먹는 느낌이 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제가 이렇게 먹는 거 슬림동 가서 백순대 먹고 와가지고 잡채 먹다가 난 생각인 거예요 어,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해서 집에 있는 깻잎을 싸서 먹었죠 맛있더라고요 음 아니 정말 너무 딱맞아요 아... 다음은 이걸 뭐라 그래야지? 매운 잡채? 매운 잡채 먹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잡채거든요 근데 처음 먹어보시면 텁텁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고춧가루 맛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은근히 중독되더라고요 카메라에 다 전달될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음... 진짜 약간 투박해요 예. 음... 야이 잡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잡채를 진짜 좋아해서 한가득 만들어 놓고 먹는데 진짜 먹다 먹다 먹다 지쳐가지고 물릴 때쯤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고추장으로 하면 안 돼요 음 너무 텁텁할 것 같으면 고춧가루 양을 반 정도로 줄이세요 제가 한 스푼 반 넣었는데요 그냥 반 스푼만 넣어도 이 고춧가루 맛은 충분히 나거든요 음. 짜장면 먹을 때 위에다 고운 고춧가루를 부었는데 뚜껑 열려서 고운 고춧가루가 짜장면에 위에 진짜 다 얹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이 비벼 먹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다음은 라이스페이퍼에다 싼 잡채 먹어볼게요 라이스페이퍼에 싼 잡채는 여기 스위트 찔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을게요 음음이 간장 베이스의 잡채랑 이 스위트 칠리의 소스의 맛이 섞이니까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크게 싸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에 반만하게 조그만하게 싸서 그냥 한입에 쏙 들어가게 만드시는 게 훨씬 먹기 편하실 거예요 음데게 크게 싸니까 다 터져요 먹다가 아 근데 이거 진짜 매력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가져왔어요 밥좀 갖고 올게요 먼저 일반 잡채 넣고 비벼 먹을게요 고춧가루 들어간 거 넣고 비비면은 맛이 변해버리니까 여기다가 김자반도 넣어줄게요 밥은 다안 비빌 거예요 밥만 싹 비벼서 이렇게 잡채랑 밥이랑 비벼서 음! 음! 아, 이 밥이랑 비벼먹어야 되네. 음! 파프리카를 너무 크게 썰었나봐요. 밥이랑 먹을 때는 불편하네. 음 다음은 매운 잡채 여기에다가도 김자반 넣어줄게요 음 매운 잡채는 밥이랑 비벼 먹을 때 참기름 살짝 넣어도 될것 같아요 매운 잡채 밥은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참기름 냄새가 많이 가려져가지고 살짝 더 넣어주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이거. 제가 오늘 장 봐갖고 와서 만든 잡채, 시켜먹는 것보다 맛도 맛이지만 정말 저렴하거든요?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 집에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한 끼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유익하고 재미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